안녕하세요 유튜브 4.0 최보입니다 혹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조회수가 많지 않아서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나랑 같은 주제를 다루는 다른 채널은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데 내 채널은 그렇지 못해서 좌절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유가 뭘까요? 해결 방법이 있다면 궁금하지 않나요? 이런 고민이 있다면 저희 유튜브 4.0 채널 구독해주시고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들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유튜브에 입문하려는 분이라면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채널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싶다면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런 이해 없이 그냥 막 찍어서 올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정말 운이 좋거나 아니면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영상 하나로 떡상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튜브가 뭘 좋아하는지 분석하고 그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알아야 할단 하나의 알고리즘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뭐야 이게 뭐 이런 뻔한 이야기를 아이러며 욕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유튜브 알고리즘 좀 알아 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 영상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유튜버라면 분명 도움이 되는 영상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신의 유튜브가 성장하지 못하는 그단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 채널이 랭킹이 낮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채널에는 랭킹이 존재합니다. 또 채널 안에 있는 동영상 하나하나에도 랭킹이 존재하는데 채널 자체와 각각의 동영상에 랭킹이 매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널 자체의 랭킹이 높으면 그 채널에 올라오는 동영상의 랭킹도 높아지기 쉽습니다. 동영상의 랭킹이 높으면 유튜브 추천 동영상이나 관련 동영상에 더 잘 표시됩니다. 추천 동영상이나 관련 동영상에 표시가 되면 조회수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채널 자체의 랭킹이 낮으면 안타깝게도 추천 동영상이나 관련 동영상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조회수가 올라갈 가능성도 거의 없는 거죠. 유튜브를 이용하는 80% 이상의 사람들은 유튜브 메인 화면에 추천된 영상 중에서 관심 가는 영상을 보게 됩니다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원하는 영상을 시청한 후에도 그 다음 시청하는 영상은 유튜브가 추천해 준 영상을 보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내 영상이 추천 동영상으로 표시되면 조회수가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널과 동영상에는 랭킹이 존재합니다 동영상에 랭킹을 올리려면 채널 자체에 랭킹을 높여야 더 유리해 집니다 따라서 동영상의 랭킹을 올리고 싶다면 채널의 랭킹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그럼 채널의 랭킹을 올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가장 큰 요소는 채널 전체의 시청시간이 길어야 합니다 전체 시청시간이 긴 채널은 랭킹이 높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유튜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수익 창출 조건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수익 창출 조건이 뭐죠? 구독자 1000명 그리고 공개 동영상의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입니다 유튜브 측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창출하려면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은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채널에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총 시청시간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이 수익창출 조건은 2018년 2월에 한번 변경됐습니다 이전에 수익창출 조건은 총 조회수가 만 뷰를 넘는 것이었어요 이전에는 수익창출을 하려면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조회수가 조건이기 때문에 썸네일이나 제목에 어그로를 열심히 끌어서 잠깐이라도 동영상을 보게 해서 조회수를 늘리기만 하면 수익창출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가 이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아마도 조회수를 중요 지표로 삼았더니 퀄리티가 낮은 영상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시청자도 떠나고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들도 떠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퀄리티가 높고 시청할 만한 동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요한 지표를 시청 시간에 둔 거죠 수익창출 조건을 총 시청시간 4000시간으로 바꾼 이유입니다 명심하세요 채널의 랭킹을 올리고 싶다면 내 채널의 시청시간을 높여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시청시간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걸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알려 드리겠으니 저희 유튜브 4.0 구독해 두시고 알람 설정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해 보면 내 동영상의 조회수를 높이려면 유튜브에 추천 알고리즘을 타야 하는데 이걸 타기 위해서는 내 채널의 시청 시간을 늘려야 한다 입니다. 다음 영상은 여러분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빠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실천하면 구독자 1000명까지는 누구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유튜브 4.0 최범이었습니다.